just w n n d a 고이러아말어줘나 많이 작아 가지고 해 태워 주시고 해야 한다 그비나 그 s h m l o h e my g o a n h e h i u s t a i n g 오늘 in 지구 음. <ownership> 음. 오늘도 의견이 많네요 근데 진짜 환경색색이네요 ja. 머색깔도 <collapsed x2 państwo cowboy> <install _��> <Teacher> <변함> <plant> 진짜 저도 아주 The show everyone! 이제 아, 뉴저지 끝난 거 식하고 왔는데 어쩌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받은 만큼 텐션 업해서 더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이어를 끼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박자도 맞추기 위함이고 저희 목소리를 듣기 위함인데 이인이 소리에 와, 라이온 분들의 화물성이 들리니까 진짜 안 들려 이랑 눈맞춤하면서 아, 노래도 부르고 재밌었습니다. <웃음> 오늘도 성공적. 와. 근데 와, 저희가 반응. 이제 솔로 무대를 다 보여줬잖아요. 네. 하, 반응이 아니야 여섯 모두 다 진짜 베스트 중에 베스트였어. 그러니까 페어웨이네요 페어웨이. 순서는 다배어 배웠어요. 이였어 순서 이거. 아, 네 피플이 뒤에 해가지고 이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러 우리가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행이었다. 아, 그, 그 뭐,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할 때. 나는 귀 터진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네. <웃음> 형 근데 나억울한거 있어요 형 솔로 때딱 내가 뒤에서 엄청 크게 레츠고 케비 외쳤는데 마이크가 아. 꺼져있더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켜져 있었어 아, 켜져 있었어? 어, 있어, 들렸어 들렸어 우리, 우리 마이크는 계속 어. 켜져 있었을걸? 다행이다 억울할 거했네요 어. 저지시티도 정말 너무 대단했지만 진짜 시카고도 아웃터브 있 열기가 너무 뜨거웠어요 <웃음> 진짜 진짜 됐을 때. 시카고 역시 어. 진짜 역시 대박이었네. 대단합니다 와, 아까 봤어 열기 너무 뜨거워가지고 앞에 수방차 온 거? 그건 좀 그거 좀 폐지! 아! 아까 일로 흘야죠 앞에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웃음> 이렇게. <웃음> 이게 팀이에요. 팀이네. 너나까 네. <웃음>